안녕하세요.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MD홍입니다. 어,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로봇청소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. 무조건 어떤 걸로 사시라? 레이저가 달린 거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요. 레이저가 달리지 않은 모델을 2년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로봇청소기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 그거 아직 아니야 10년은 지나야지 제대로 쓸만하게 청소할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레이저가 달리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냐면 그거 기억나요? 알파고랑 이태돌이랑 바둑 경쟁을 할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그 전에 인공지능이랑 비교하면서 아무리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와도 인간이라고 어 사람을 이기려면 100년은 걸릴 거다 네. 그런데 알파고는 어떻게했죠그 100년을 뛰어넘어 버렸어 네.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레이저가 없는 제품과 있는 제품은요 그래서 레이저를 강조해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말한 건 청소로봇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. 로봇이 어떻게 집안의 지도를 그리고 어떤 경로로 최적화된 경로로 이동하면서 청소를 할 거냐 그런 얘기였는데 이제 오늘은 청소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로봇 청소기를 살려고 어떤 판매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설명이 너무 많아. 네.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 선택사항도 너무 많아. 네. 그럼 그걸 다 쳐내보죠. 자, 첫 번째, 얘는 청소기예요 네. 청소기라면 뭘 잘해야 되죠? 잘 빨아들여야 돼. 네. 빨아들이는 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네. PA, 파스카라는 단위로 표기를 합니다. 어느 정도 파스카 이상이 되어야 되냐. 네. 2000파스카 이상이 되면 충분해요. 개 중에는 뭐 괴물 같은 흡입력이라고 해가지고 파스카 경쟁을 버리는 제품들도 있어요 네. 근데 2000파스카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게자 네. 청소기 보여드릴게요 얘는 바닥에 어때? 음, 흡입만 흡입구만 있죠? 네. 만약에 바닥에 흡입구만 있는 네. 형태의 청소 방식이라면 파스카가 짱이야 아, 흡입력이 네. 셀수록 먼지를 잘 빨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핸디형 네. 뭐 다이슨이라고 해보죠 네. 무선 충전식 청소기, 핸디형 또 보면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차이슨이 후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 유튜브에다 그런 걸 찍어 차이슨의 앞대가를 청소기 앞대가를딱 빼고 어. 막 콩알 같은 거 빨아들이려고 하고 쌀알 같은 거 빨아들이려고 하고 해요 네. 안 빨아지죠? 네. 다이슨도 못 빨아요 사실 그 각도만 이렇게 조금만 조정하면 음... 다이슨이나 차이슨이든 지 어떤 충전식 후비구가 긴 막대기를 가진 네. 청소기들의 원리는 뭐냐면 그 청소기 바닥에 보면 네. 소리 달린 원통이 뭐 계속 네. 돌아가는 거 봤을 거야 예, 네. 네. 네. 네. 걔가 먼지를 정전기로 잡아가지고 낚아가지고 안쪽으로 밀어주는 거야 어... 그 한정된 이 공간 앞에서 쏙 빨아들이는 거야이 어... 청소기도 똑같아요 <웃음> 야 여기 보면 은두 제품의 차이 보이나요? 네, 네. 소리 달린 게 있고 네. 없는 게 있어. 네. 만약에 소리 없다면 이런 직접 흡입 방식이라면 흡입력이 센게 좋은 거예요. 근데 소리 달려 있죠? 네.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흡입력이 있으면 되냐면 먼지는 모으고 모으고 솔로 탁 쳐가지고 이 안으로 흡입구로 보내요. 조그만 그 흡입구에서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면 돼요. 그게 기준이 2,000 파스카 정도 됩니다. 그 정도면 웬만한 작은 나사도 흡입하더라 <웃음> 예, 작은 조각을 안안 안 놓칩니다 어허.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네. 2000파스카 이상이면 충분하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는 먼지를 빨아들이죠 네. 근데 이거는 어차피 어떤 제품이나 다 이제 먼지통인데요 먼지를 빨아들였죠 네. 빨아들인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또 네, 내보내야 네, 돼요. 네. 그래서 이런 최신 로봇 청소기들은 모두 이렇게 생긴 응? 네. 이렇게 생긴 네. 헤파필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. 음. 네, 헤파필터 등급을 가지고 또 경쟁을 해. 등급이 <웃음> 높을수록 좋겠지. 근데 헤파필터 등급이 높으면 네. 높을수록 작은 먼지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높으면 높을수록 공기 투과율도 효율이 떨어져. 저항이 생기잖아. 네. 헤파 필터 등급은 뭐 이건 제 의견인데요. 10 등급 이상이면 뭐 괜찮다다. 아. 여기서 이제 또 그런 게 있어 1 2 등급, 13 등급 막 그런 경쟁을 하거든. 헤파 필터 12 등급부터는 일반 헤파 필터가 아니에요 먼지용 헤파 필터가 아니에요. 네. 걔네들은 여, 어. 예 네. 미세 먼지를 거르기 위한 헤파 필터예요. 자 여러분, 미세먼지는 뭘까요? 청소기가 빨아들이는 바닥먼지 중에 미세먼지가 있을까? 미세먼지는 어떤 걸 미세먼지라고 하냐면요. 네. 첫 번째, 미세먼지를 눈에 보일까요? 안 보일까요? 안보일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입니다. 네. 먼지인데 눈에 안 보여. 네. 근데 미세먼지 중에 생활 속에서 가끔씩 눈으로 볼수 있는 미세먼지가 있어. 음. 바로 연기예요. 연기 오. 방바닥에 연기가 있나? 담배연기 미세먼지 특징은 뭐냐면 너무 작아서 사람이 호흡을 했을 때 허파를 타고 혈관까지 들어가서 온몸을 순환해버려요 오. 그게 바로 미세먼지예요 담배연기 있죠? 네. 담배연기는 기체가 아니라 고체입니다 아. 그게 바로 미세먼지고요 담배연기를 사람이 흡입하면 네. 허파를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게 돼요 몇 가지가? 이게 바로 미세먼지예요 근데 바닥에 있는 먼지를 끌어들이는 로봇에 굳이 그런 12등급 이상의 헤파필터가 필요할까? 거기서는 의문이에요 굳이, 굳이. 예.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는 무선이죠? 네 그럼 뭐가 중요할까? 충전 배터리 어, 배터리가 중요하지 네. 배터리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 한번 충전했을 때그 아파트 전체를 한 번의 충전으로 모두 청소할 수 있을 정도 여기서 이제 뭐 소비전력 계산하는 건 패스하고요 웬만한 아파트 청소를 한번 충전으로 마치려면 최소 어 제가 계산해보니까3 이쪽은 또미리암페라는 단위를 쓰더라고 요런 작은 베트들은 3000mAh 정도 되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해요 터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걸 써주는 게 좋아요 네. 그리고 청소기가 들어가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거고요 그 리튬 이온 배터리는 한국이 가장 잘 만듭니다 네. 그냥 LG나 삼성 배터리 장착 그러면서 3000mAh 이상 네. 표기가 돼 있으면 그 제품을 고르시면 돼요 왜냐면 적어도 3,000원 돼야지 온 집안을 청소할 수 있다 사실 온 집안 청소하는데 계산해 보면 2,000 몇백 정도면 30몇평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요 네. 근데 리튬배터리는 쓰면 쓸수록 약간씩 사용시간이 짧아져요 그런 걸 고려하면 최소 3,000 이상 용량이 되는 배터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네. 한국 사람이 로봇 청소기를 고를 때꼭 옵션으로 고르는 게 물걸레 청소 기능이라고 합니다. 네. 한국은 집안에서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걸레질로 바닥을 빡빡빡빡 닦는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. 그래서 로봇 청소기도 물걸레 청소 기능이 꼭 있어야 해.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뭐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여러 대 로봇 청소기를 써보고 써보고 알게 된 건데요. 그 물걸레 청소기 기능이 있는 로봇 청소기 중에는 둘을 물걸레와 먼지 청소를 동시에 하는 로봇이 있고 물걸레 따로 먼지 청소 따로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? 주부의 입장에서? 우선 들었을 땐동시 아닐까요? 응, 모든 사람이 네. 먼지 청소와 물걸레를 동시에 하는 걸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네. 나는 분리형이 더 좋았어 왜 분리형이 더 좋았는지 알아? 왜까요 왜냐면 로봇청소기를 쓴다는 건내 청소를 자주 하겠다는 거야 그쵸. 예전에 일주일에 예전엔 내가 직접 청소하면 일주일에 한번 하거든? 네. 근데 전거도 이틀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걸레를 청소할 때마다 쓰니까 매일 물걸레를 빨아야 돼 그리고 그거는 내 몫이 돼버렸어 왜냐면 내가 로봇청소기를 들고 들어왔잖아 <웃음> <웃음> 정말 귀찮더라고. 내가 네. 편하자고 로봇청소기를 네. 샀는데 네. 매일 밤 퇴근해서 걸레를 빨아야 한다니. 아 네. 그래가지고 제 청소 물론 매일 걸레질 하는 거 좋아하는 분은 합쳐진 걸로 선택해야 돼요. 네. 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 월화수목금은 먼지 청소를 하고 주말에 물걸레 몰아서 하겠다. 그런 경우에는 물걸레와 먼지 청소가 분리되어 있는 모델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 이 안에 먼지통이란건 한정돼있어 공간이 한정돼있죠 네 맞아요. 근데 두개를 합쳐봐 그 공간을 물이 반 차지하고 있고, 먼지통이 반 차지하고 있는거야 네. 근데 둘 분리를 하면 그 공간에 먼지청소와 물걸레 둘다 최적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모두가 분리된 모델이 훨씬 쓰기가 편했습니다. 주말에만 썼으니까요. 물걸레 청소는. 네. 그리고 물걸레 청소를 할때또 선택사항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게 물통이에요. 로봇청소기 물통. 네. 자, 물통인데 꼭 판매 페이지에서 그내용을 찾아 확인해 주셔야 돼요. 여러가지 용어가 있어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. 전자식 물통, 전자분사식 물통, 전자식 물걸레, 전자식이란 게 앞에 붙어. 그게 무슨 뜻일까? 자동? <웃음> 자동은 아니고요. 네. 어 저가형 물걸레 청소기 보면 네. 전에 우리 얘 네. 물통에 물 넣어봤잖아. 네. 물 넣고 저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? 샜어요왜 새냐면 물통에서 그냥 걸레로 네.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드는 구조예요. 네. 놔두면 위에는 물은 어떻게 될까? 다 시간이 지나면서 네. 걸레로 네. 빠져나오겠죠. 네. 반면 전자식 물통 또는 전자식 걸레라고 표기되는 애들은 물을 담아도 물이 안 빠져. 물을 어떻게 빼냐? 펌프를 통해 가지고 위로 올렸다가 걸레로 내려보내. 적정한 양만큼. 엄청난 차이 이건. 네. 일반 그런 전자식 물통이 없는 건 물청소 끝나고 충전도 그에 딱 도킹을 했어. 그 다음에 아. 어떻게 되냐면 물이 남아 있으면 계속 물이 셉니다 전자식 물통은 충전 도꽤딱 도킹했어 네. 얘는 펌프로 물을 올리지 않으면 물이 안 새는 구조야 오. 차이가 많죠 네. 물걸레 청소할 때는 일단 분리형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전자식 물통, 전자식 물걸레라는 건 필수 선택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로봇청소기를 고르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로봇의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봤고요. 오늘은 크게 많이 알아보진 않았죠. 딱세 가지. 얼마나 잘 빨아들이느냐. 메인 브러쉬가 있으면 2000파스카면 충분하다. 배터리 용량은 3500 정도는 돼야지 집 전체를 한 번에 청소할 수가 있다. 그리고 먼지 청소와 물청소 타입을 분리형을 고를 거냐. 합쳐진 걸 고를 거냐. 마지막으로 전자식 물통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 위에 나머지 옵션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게 있을까 선택할 때잘 깔고 잘 닦으면 되죠 음. 네. <웃음> 그러면 로봇청소기를 고르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음, 마치겠습니다